아 죽었어? 어, 찍고 있었어 여 죽었어? 어. 안녕하세요 밍부부입니다 오늘 와이프가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이랑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와이프가 오기 전에 꽃을 준비했습니다 와이프가 오면 어, 상황을 봐서 몰래 서프라이즈로 줄 생각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요 동이 동이도 아빠한테 주고 싶은 게 있네 알았어 네 고마워 여기있어 여기 주세요 봐빠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동이가 노래 틀어줘 노래 동이 노래 틀어주세요 동이가 틀어주는 노래 들어주세요어 <웃음> 신나! 어 신나! 동네가 이제 곧 엄마 오니까 신나지?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 많이 놀랐던 게 꽃집이 진짜 많아요 러시아에는 그냥 길마다 꽃집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꽃을 선물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꽃을 많이 선물하긴 하지만 러시아는 뭐 생일, 뭐 기념일마다 무조건 꽃을 선물해야 돼요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꽃을 오늘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육아에 지친 와이프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동이를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아기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인내심 사랑만큼 인내심이 필요해 응. 봐봐 동이 또 와가지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알았어 이거 왜 주는 거야 근데 아빠 동이야 아, 알았어 고마워요 동이 또 노래 틀어줄까 아빠 어? 그래. 동이가 꺾고 한번 만져 보고. 응. 에이, 아이 좋아. 응? 응? 어, 자동차, 버스. 동이가 버스, 자동차를 진짜 응. 좋아해. 응. <웃음> 어, 버스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꼭 호응을 해 줘야 돼. 이, 잘했어요. 동이 노래가 없다. 노래가. 동이의 노래 어디 있어? 노래. 노래 틀어 줘야지. 아빠 노래 듣고 싶은데 노래 틀어주세요 동이야 동이 노래 안 틀어줄 거야 아빠 응. 어 버스 버스 어 알았어요 그러면 좀이따가 와이프 몰래 한번 선물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 동이 어떨 것 같아 한마디 해봐 동이 개인기 한번 보여주자 동이 사랑해요 동희 힘쓰다힘쓰다힘쓰다아잘했다 <웃음> 안녕 안녕동다 힘들다, 힘들다, 힘들다, 힘들어 힘들다, 가다힘다 힘들다, 힘들다, 힘들다, 힘들다, 힘들다, 힘들다, 힘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 오늘 동이랑 그래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치 동이야? 그치? 아 동이가 우산 잡는 거 도와준대 동이야 빨리 엄마 보고 싶다 그치?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엄마 마중 나가자.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. 근데 동이는 엄마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. 지금 도대체 뭐 관심이 있나? 아 오토바이. 아 오토바이. 엄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조금. 아니야 <웃음> 오토바이 엄마... 보다 보스보다 엄마 좀 관심해줘 엄마,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본것 같은데? 지금? 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잠깐만 잠깐만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 뽀뽀해줘 뽀뽀 응? 뽀뽀 네 실패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오랫동안 나가있었어 그래서 엄마 까먹었나 보다 지동이야.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? 내일부터 어? 그쪽, 그쪽 내일부터, 아닌데. 내일부터 어쩔 <웃음> 수 없이 다시 같이 해야지. 동희야. 알았어. 드디어. 엄마 다시. 드디어 만났어요. 24시간 동안 동이 서빙을 한다. 이제 나 살았다. 여기서 어디 아. 갔다 와. 이제 오늘 이만. <웃음> 오늘 안녕. <웃음> 오늘 내. 남편 나한테 응. 보는 사진 똥이 똥 사진이다. <웃음> 이직. 응. 이렇게 재미 있어? 비가 와요. 네. 깝깍. 우산 좀 지워봐. 비 어떻게 오는지 좀 알아야지. 깝깍깍. 음. 깝. 엄마 왜비 맞게 해 동이. <웃음> 알았어 안녕. 동이 안녕. 아빠의 하루가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도망가야 돼요. 와 동희, 동이, 동희야, 동희야, 아빠 나갔다 올 아빠 나갔다 올게. 미안해, 미안해. 엄마랑 있어, 알았지? 엄마랑 있어. 아빠 안녕. 아빠 안녕. 엄마, 아빠, 엄마 똥난다. 안녕. 문 음, 닫아. 밥 먹자. 저는 결국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동이랑 놀아줬더니 동이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자꾸 저랑 놀겠다고 울고울고떼써가지고 결국 와이프가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아 진짜 아기가 울면 이거를 안 들어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울 때마다 다 들어주면 또 이거 애기한테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그아기를뭐 올바르게 키우기 그 다음에 남에게,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클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동의는 많이 어리지만 이 짧은 순간에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느껴요 마냥 사랑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이 초보인 제 입장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나온 김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, 이서프라이즈지. 뭐 갑자기. 여보고 생했어 내가 동이 하루 봐보니까 너무 힘들어. <웃음> 아 너무 감동인데. 어머. 너무 여보고 좋아하지? 음, 여보 고생했어. <웃음> 나 그.. 그도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? 그래? 그럼 다시 나중에 고생 더 했을 때 줄게 알았지? <웃음> 아니, 충분히 있어 충분히 있어 진짜?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? 그럼 나 오늘 내가 울뻔했다 진짜 <웃음> 여보 왜 울었는지 내가 이해했다 여보 음. 고생했어 여보도 고생했어 그래도 여보 여보 해야 할일 하고 나도 해야 할일해 나는 응. 여보 하고 있는 일못해 여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안 해도 돼 아니야 그런 게 <웃음> 없고 동이 키우는 건 같이 하는 거지 동이야 <웃음> 너 응, 설거지도 할래 응 훨씬 돌아서 설거지해 이제 <웃음> 알았지 자기 <웃음> 몸 안녕. 죽었어? 어, 찍고 있었어. 도었어